We can also, awesome. 우리는 어,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. 대 n 자이사람 연구 대상자들이 리 t 말할 때, e x p e r i e n e s s 어, s 감정의 평범함을 말할 때, in music, u s i s n g w i r d s so, for n g e n which, english speaking subject, 는 n which, in w h i c n which, in which, 서 n which, in w h 용 c h 서 which, in w h n i h n w h i in which, in c n i c h in w h i in which, i c n h i c h n which, c h 용어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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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역 있잖아요. 번역이 with us, 이, 근데 우리를 그 이미 상상하도, with our agreement about musical i x p i e s t i o n 그 musical 감정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만들 가능성을 유의한데요. 그래서, then we would find it if we have more, 어, 아, 차이가 미묘한.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차이가 미묘한 감각? 음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of the way, 그 w 에서요그 plants are r s i 그 s t t 용어는 사용된대요. In the receptive, 개인의 랭귀지로. 그러니까 용어가 아무리 영어라 해도 이,